이제 구십육9 구삼효를 보세요. 구삼은 복용오망하고 승기고릉하야 삼세 불흥이로다. 삼이이양 거강하야 이 부득중하니 지는강 푸지 이냐람, 제 동인지 시하야 지체 어동 하니, 괴 요, 이 름을 제 양지지 에괴 요, 동지 하고 삼 우여 지비 나. 연이나 이중정지 도록 여오상을하고 삼이 강강으로 거이오지간하얀 욕탈이 통지나 연이나 이불지그의 불승부록 불감현발하고 복창평융호 임망지중하야 회악이 내부불지꼬럼 우외구하야 시승고름이 고망하야 여차지여 섬세지 구호된 종불감흥이람 자효의 심견 소인지 정상이나 연이나 풀알흉자는 기불감발고로. 미지흉야람. 강이 부중하고 상무 정응하얀 욕통어이나 이피기정이요. 쿠쿠오지의 견고고로 유차상이람. 방아의 포유무만은 적감냐오 삼세 불응이연인 안행야리오암 소적재오나기 강차정하니 기가탈호암 고로 외탄북. 성렬함 지여 삼세불흥의니에 종안능행 호암 혹시 이거 요즘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드라마도 있고, 그죠? 연애할 때 보면 꼭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구삼은 복유무 망하고 승기 고릉 가야 삼세 부릉이로다구삼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바로 밑에 정말 아리답고 유순하고 반듯한 여인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그죠? 근데 바로 위에는 또 자기보다 힘이 더 센, 더 세지만 조금 유약한 구사효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위에는 어디 바늘을 찔러도 피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 흐트러짐이 하나도 없는 정정당당한 구우효가 딱 버티고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우효하고 구이효하고는 서로 짝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이 구삼은 강해. 강하고, 자기도 성질깨나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자기 옆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눈독은 들이지만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복 융, 무망하고 망자는 풀망이에요. 저 풀섭에다가 융자는 군사융자요 사실은 여기는 무기라고 할수 있어요. 무기를 저 풀섭에다가 숨겨놓고 승기 고르가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넘실넘실 넘실 쳐다보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삼세 부르니로다. 삼년토록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삼세라고 했지만, 삼이라는 숫자는 끝끝내 그런 뜻이에요. 끝내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어난다는 것은 그 여인을 차지하려고 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걸로 보면 될것 같아요. 3이 왜 이런 괴가 나오냐면 왜 이런 상황이 나오냐면 3이 이양거강해요. 양효로서 강한 자리, 즉 홀수 자리에 차지하고 있잖아요. 양효로서 강한 데 있어서 부득중하니 또 중도를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겉으로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렇지만 마음은 중심을 잡지 못한 그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있는 그 여인을 훔쳐가려는 마음만 앞선 사람. 그런 입장이에요. 신은 강포리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강포한 사람이다. 제 동인지시야야 다른 사람과 합해지는 마음을 같이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지, 제어, 동안. 뜻은 누구와 합, 함께 하고 싶은데 있어요. 그러니, 찾아보니까 자기 주변에는 괴유, 이름을 제양지지, 개육, 동지하고, 이 동인께에는 오직 하나의 그 음표인데, 하나, 한 여성을 여러 남성들의 뜻이 다 같이 하고자 싶어. 다그 여인을 눈독 들이고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삼우 여지비나 이삼효과또여지비그 유기효와 더불어서 아주 가까이 있어. 그렇지만 연이나 이, 이 중정지도로 근데 이 유기효는 중도이면서 정도를 지키고 있잖아요. 중정의 도로서 여오 상응하고 오효와 더불어서 서로 상응한 게 있어. 그러니 3이 감이 어떻게 끼어들 수가 없는 입장이거든요. 3이이 강강으로 거 이우지가나야 이 삼효가 강성하고 성격도 포악한 아주 강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효와 오효 서로 눈이 맞아 있는 이두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삼격관계예요. 욕탈이 동계나. 그걸 오효한테서 뺏어가지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지만 연이나 이 불직의 불승으로 이치가 바르지 못하고 의리가 의리상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직의 불승은 이직의승의 주체는 오효예요, 그죠? 구효처럼 의리가 발 이치가 그 바른 것도 아니고 의리가 오는 것도 아니야 이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불감 현바라 감이 드러내서 나너 좋아라고 말을 못해 <웃음> 그리고 복장병용후 임망기중하야 그래서 엎드린 채그 무기라든지 이 병사들을 풀숲 속에다가 숨겨놓고서. 회악이 내부 불직구로 그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안으로 정직하지 못한 그런 뜻을 지고 있어요. 즉 언제든지 귀여운 오면은 저 이런 내 거야라고 좀 눈독 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 우외부야또 그러다 보니까 들키는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두려워서 시승 고릉이 고망하야. 이따금 이따금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고막, 사방을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구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구효의 눈치도 봐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 여차, 지어 삼세지, 구대 이렇게 3년이나 지나도록 그런 오랜 세월에 이르도록까지 종불가문이라 끝내 일어나지 못해. 그 사람은 끝끝내 그여인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차효, 심견, 소인지 정상이라. 이효는 심이 소인의 정상을 보는 거예요. 소인배들의 마음과 그 소인배들의 행동하는 모습을 드러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러나, 불화할 심자는 끝에 흉하다든지 뭐 이런 말이 없단 말이죠. 인색하다든지 이런 말이 없어요. 흉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기불감발고로 이미 그런 마음은 속에 갖고 있지만 겉으로 표출을 못했어. <웃음> 그러기 때문에 미지흉냐라밑자를 넣었잖아요. 아직 흉한 데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 거기 이 97쪽에 그 동국정시가 의쭈어 있어요. 끝에 복유무 망하야 이사 오지 극하고 이렇게 그 풀섭에다가 군사들을 군 숨겨놓고서 오효를 살짝 살짝 이렇게 틈을 엿보고숨기고롱하야그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규 이지동이라 그럼 분명한가요? 오히려는 구효의 눈치를 살펴보고 아래는 유기효의 그 마음을 다 훔쳐 본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복유무망 이거는 이거는 구효한테 무서워서 자기가 꼬리를 내리는 거고 순기고로가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은 밑에 있는 유기후의 눈치를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보는 것도 재미있을 거라는 거예요. 동국정씨가 풀이한 것은 그런 의미예요. <웃음> <웃음>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런 위치예요. 음, 나는 김서방내 아들인데 그 아들 부자인 집에 딸 하나가 있는 집이죠. 근데그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엄격하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엄격하신 아버지가 딸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집에 그 딸을 훔쳐가겠다고 해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아버지 눈치를 봐야 되고 아래는 그 딸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곁을 안 주고 틈을 안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끝끝내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이 삼아달라고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를 보시죠. 강이 부중하고 성질은 아주 강성인데 중도에 맞지 않아. 그리고 상무 정응하야 의로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 욕 동어이나, 그러다 보니까 발음 밑에 있는 이효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나. 비기 정응. 그런데 정응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구, 그러면서 구, 구지 견공으로. 구효가 자기한테 공격을 가해올까봐 두렵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그 넘어 페이지에 가시면, 음, 융산 이씨왈 추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98쪽에 융산 이씨왈. 천화지이는 세상에 이치는 취직 필제인 모아지면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 괴는 이 상동위의하여 이 괴에서는 서로 같이 하는 것을 의로 삼았어요. 그렇지만 삼직 복융하고 이 삼효는 복융이라 해서 분사를 숨겨놨다고 표현했고 사효인즉 승룡이요. 사효는 담장을 타고 올라갔다고 했고 오직 대사극은 하여 이 오효에서는 크게 군사를 가지고 해야만 이긴다 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무슨 까닭이냐 이거죠. 이응오이 이효와 오효는 서로 호우관계가 되고 삼효 거지 아니요. 삼효는 딱 거기에 기대고 서 있어요. 그러니 소위쟁냐라 거기서 다툰다는 말이 나온다 이거죠. 오호라 아 슬프다. 추리여인동은 밖으로 나서면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지, 이, 지간지사로 돼 지극히 쉽고 지극히 간단한 일이지만 내 여착으로 이와 같기 때문에 이중에 필지 험하고 쉬운 속에 반드시 어려움이 험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간중필지전이 간단한 속엔 또 저렇게 험한 것이 있다는 것을 막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 불학역자는 역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태불가이섭지하라 아마도 세상에 건너가기가 어려울 거다. 이런 이치를 부르면 세상살기가 어려울 거다. 라는 거예요. 음, 지옥은 그런 이치를 다양한 각도에서 비춰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상황의 위치를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자는 거예요. 상활, 복, 융, 후, 만은 군사를 풀망에다가, 저 풀속에다가 숨겨뒀다는 것은 적 같냐요. 적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저 혼자 갈 텐데, <웃음> 거기다 강렬한 것은 적이 강하기 때문에. 삼세, <웃음> 부릉, 이연이 3년토록 일어나지 못하니 숨겨놓지 일어나지 못하니 안행자리 어떻게 행할 수 있겠느냐. 끝내 못한다는 거예요. 소적사오나 대적할 것은 오효지만 은 기강차정환이 그 오효가 양효이면서 중도이면서 정도니까 이미 강하고 또 바르니 기가탈호와 어떻게 뺏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고로 외탄 복장 내라그 두려울 외자 꺼리 탄자 두렵고 꺼이하면서 복장 감춰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어 3세 부르니 계속 3년이 지나도록 3년에 다다르도록 일어나지 못했으니 정안능 행호와 끝내 어찌 행할 수 있겠느냐. 본인는 간단하게 풀이했어요. 언불명이라 해가지 <웃음> 못할 거다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은 단념해야 되는 거죠.